여러분 안녕하세요. 기탈부입니다 오늘 4분 다바타 운동할텐데요. 20초는 사이드킥, 스쿼트 사이드킥 동작 해주시고 10초 쉬는 시간에는 쉬어도 되고 아니면 제자리뛰기 약간 해서 강도를 약간 높여서 실시해보겠습니다. 한 가지 동작하니까 헷갈리지 않고 하기 좋으실 거예요. 뼈를 하늘을 향해서 쭉, 과제 쭉, 쭉, 뜨 쭉, 쭉, 르게 쭉, 쭉, 쭉, 쭉, 띠기. 스펀지 할 때는 항상 무릎이 모아지지 않게. 20시간, 10초. 가볍게 뛰기. 4분만 뛰어도 땀이 많이 납니다. 저는 땅구멍이 열려있는 상태라서 조금만 뛰어도 바로 땀이 나는데 땀이 안 나시는 분 그러지 마세요. 하시다 보면 땅구멍이 열릴 겁니다. 이런 노폐물도 많이 고칠할 수 있고요. 두세기 기차 자리기기 여기다 왔습니다 화이팅 다시 세자리 뛰기 하실 때 엉덩이를 길이 빼서 엉덩이 근육을 찢는다는 느낌으로 찢어진다 생각하시면 타바타 알고 있는 동작 하나 정하셔가지고 요새 핸드폰에 타바타 타이머 앱깔수 있으니까 그 까서 깔아서 운동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